그래서 되게 독한 향 싫어하시는 분들 호불호 안 갈리고 되게 되게 잘쓸수 있는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고 헤어미스트처럼 뿌려도 되고 약간 생가치로의 행방되면 그 분위기가 반응이 다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되게 꾸준히 올리고 있는 향기 제품 추천 영상인데요 오늘은 원브랜드 영상이에요 어떤 브랜드냐면 에이딕트라고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이 런칭했을 때부터 그 이터 피치라는 복숭아 향수 때문에 써보기 시작했는데 요즘 이게 연예인분들이 되게 되게 많이 쓰면서 약간 넥스트 템버린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핫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에이딕트 제품들 중에서 제가 찐으로 좋아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자 이벤트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꼭 참여해 주시고 진짜 냄새가 다 되게 유니크하고 좋거든요 설명 듣고 궁금하신 향들은 세포라나 뭐 더현대 시코르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솔리드 퍼퓸 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다 패키지가 진짜 힙하고 진짜 예뻐요 요 솔리드 퍼퓸도 진짜 감각적이고 깔끔한 그런 패키지인데 선물용으로 도 되게 좋고 제 주변에 디자이너분들도 데스크에 이거 올려놓고 진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키지만 예쁜 게 아니라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진짜 솔리드 퍼퓸 라인이 전부 다 냄새가 강하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고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103이 네이키드 머스크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진짜 그 아기 살 냄새? 그런 게 나거든요. 이거는 되게 텁텁하지 않은 정말 달달구리한 플로럴한 머스크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처음 발랐을 때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은이 달달한 향이 살짝 더 올라오면서 본인만의 그런 살 냄새랑 섞이면서 엄청 자연스러워지고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부드러운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한 향 싫어하시는 분들 자연스러운 살 냄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허브로 안 갈리고 되게 되게 잘쓸수 있는 그런 향? 제형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주면 바로 피부에 쓱하고 녹아버리는 진짜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이게 끈적임이 진짜 하나도 없이 쇽하고 마무리가 돼가지고 콤팩트한 핸드크림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그냥 파우치나 가방 안에 쏙쏙 넣어가지고 틈틈이 꺼내가지고 향기를 유지해주면 되니까 보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진짜 완전 추천이니까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오드 퍼퓸 라인인데 이게 이렇게 패키지를 보시면 요렇게 숫자 넘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키지만 보고서도 이렇게 원하는 향을 고를 수 있는 게 진짜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우드 퍼플라인도 좋은 향들이 진짜 많은데 향도 향이지만 이게 저자극 워터베이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독한 느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향수들은 에탄올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에탄올 특유의 코를 탁 때리는 그런 무거운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워터베이스라서 되게 은은하고 가볍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기에도 좋고 약간 저처럼 반려동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향수 대비 그래도 약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헤어미스트처럼 뿌려도 되고 옷에 막 뿌려도 되고 되게 여기저기 부담없이 뿌릴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 향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피치, 우디, 비누, 네롤리, 시트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이 진짜 이도피치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나 혼자 산다의 크러시님그 진열장에 얘가 있는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 진짜 약간 출시될 때부터 이거 되게 되게 오래 썼어가지고 이게 진짜 인위적인 보이지 않은 그런 애기 복숭아 향 이런 걸로 이미 되게 유명한데 과일 향 나는 향수들은 대부분 약간 조금 유치한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달고 근데 이거는 잔향에서 우디향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뻔하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복숭아 향인데도 크러쉬님 같은 남자분들도 쓰기에 되게 무난한 것 같고 어제 생각에는 물복, 딱복 중에 이렇게 고루잡는 딱복 느낌의 되게 프레쉬하고 상콤한 그런 복숭아 향이에요 이게 되게 묘하고 시중에 없는 그런 향이라서 남녀불문하고 제가 이것만 뿌리고 나면 사람들이 너 향수 못 뿌렸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 잇더피치랑 그 솔리드퍼퓸이 103요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데 이렇게 레이어링하면 은 지속력도 훨씬 훨씬 좋아지고 복숭아 향에 얘가 약간 깊이감을 이렇게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묘하고 분위기있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상콤한 그런 되게 신기한 향이 나가지고 저는 이두개 조합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룸스프레이인데요. 룸스프레이도 변성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잘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아무리 룸스프레이여도 약간 세탁하기 어려운 패브릭이나 커튼 같은 데는 뿌릴 때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메타놀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그냥 팍팍팍팍 뿌려도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향은 총세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히노키 207 이걸 진짜 제일 좋아해요. 저 요즘 이거 자기 전에 진짜 꼭 뿌리고 자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뿌리고 탁 누워있으면 은 정말 울창한 빽빽한 그 편백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런 히노키탕에 진짜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 <웃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저는 이것만 뿌리면 은 약간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그 분위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고요하고 아무도 없고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느낌 되게 심신이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 요즘 이거 뿌리고 되게 막 앉아서 명상하고 <웃음> 이러거든요 요즘 또 이런 히노키 향이 되게 핫한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몇개 선물을 해줬는데 반응이 다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는 패키지도 진짜 예쁘니까 센스 있게 생일 선물이나 뭐 집들이 선물로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욕실에 두고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 핸드앤바디워시인데 이건 아까 설명해드린 그 룸스프레이 히노키 향을 핸드워시로 만든 거예요. 저는 핸드워시도 향기 좋은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바이레도 튤립 그 향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걸로 갈아탔는데 요거는 그 히노키 향이랑 똑같이 고요하고 깔끔한 그런 향인데 좋은 게 핸드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고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그리고 클렌징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자극도 없이 되게 되게 순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요즘에는 바디 제품들도 향이 엄청 좋은 거 사용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이러면은 그날의 피로가 이렇게 싹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디워시인데도 잔향이 되게 잘 남아가지고 요걸로 씻고 솔리드 퍼퓸 바르고 오드 퍼퓸 뿌리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내 몸에서 정말 정말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얘도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웨이딕트 시그니처 향세 가지를 핸드크림화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 떡피치 향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발 이거 핸드크림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나와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선물용으로 너무 좋게 이렇게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연말에 선물하실 일 많잖아요? 그때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이게 향수 뿌린 것처럼 핸드크림인데 되게 지속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크림치고 굉장히 풍부한 그런 깊은 향이 나가지고 저 요즘 들고 다니면서 이거 굉장히 자주 발라주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왜 단품으로는 나오지 않았는지 전이더피치로만몇 개를 더 쟁이고 싶은데 이거 단품으로 나와도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이딕트 제품들 에탄올도 없고 패키지도 너무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향이 진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진짜 모든 향이다 독하지가 않고 약간 살냄새?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여러가지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고 나만의 향을 만들기에도 되게 되게 좋은 제품들이니까 연말에 선물하실 일 있으신 분들 제품 카테고리도 진짜 다양하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괜히 막 스타벅스 막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센스있게 선물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은 구독자 이벤트 꼭 가져오는 거 아시죠?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